대개들 대개들 보면은 그좀 공대로 갈 사람들도 이렇게 의사 시키려고 예를 들면 의사 그니까 러좀뭐 물리학을 한다든지 화학과는 그그 의사가 돼야지만이 사회에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인정과 의사 또 이렇게 또 예를 들면 인문과학 인문 좀과학쪽으로갈 사람도 무조건 법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법시험 합격이나 판사 검사 돼야 된다 판 검사 또 예를 들면 또 예를 들면 뭐 변리사. 많지 않겠습니까, 또 하다못해 또 세무사, 뭐 법무사, 그사자들어사자들가는 직업은 좀 아무래도 뭐 건축사, 막뭐 약사, 그러니까 좀 비교적 안정됐다고 이렇게들 생각되는데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밥사야. 이른다면 <웃음> 자식을 자식을 이렇게 예 교육을 시키고 자식에 대해서 출세하고. 자식이 잘 살기를 바란다면은 그저 판사 검사 의사 무슨 뭐 변호사 무슨 뭐 약사 건축사 이렇게 시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밥 사는 것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 그러니까 밥 산다는 거 자체는 뭐냐면은 남한테 베푸는 거거든. 밥 베푸는 거. 그러니까 밥을 많이 산 사람들은 결국 다들 봤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제일 이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남한테 많이 베풀었기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데 산 사람한테만. 밥을 사면 또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산 사람한테만 예를 들어 옛날에 보면은 아무리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죽은 다음에는 누가 장례 지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집안이 곤궁한 집안이라도 곤궁한 아무리 어려운 곤궁한 집안이라 하더라도 그저 이게 장례 때는 누가 이렇게 좀 재산날 같은 날은 누가 또 이렇게 또 재산은 지내게 대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밥을 많이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밥 많이 사는 사람들, 일종의 조상을 천도를 많이 해준다든지, 조상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밥을 많이 사는 사람, 밥 사는 사람이러니까 항상, 제가, 제가 변호사, 검사, 판사, 뭐, 여러 가지 건축사, 세무사보다도 제일 높은 사람은 밥사. 그러니까, 밥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자손들 갖다가 밥사를 만드세요, 진짜. 남한테 밥 많이 사시는 걸로. 그러면, 그러면은 그냥 좀 인생에서 살면서 좀, 비교적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밥 사는 것도 예를 들면 산 사람한테만 밥 사는 거 말고, 남한테만 잘못하게 보면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사자 된 사람들이 이렇게 약사, 뭐 판검사, 무슨 의사 뭐 다면 이렇게 남한테 베푼다고 생각해서 밥을 많이 못 사. 판검사, 남한테 밥을 많이 얻어먹는 입장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다잡볼때 <놀람> 인생이 좀... 인생 자체가 곤궁해지는 거라 그래서 밥 사는데 또산 사람한테만 밥, 밥을 많이 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조장, 조장들한테 천도도 많이 해주고 그런 분들한테 밥 사는 사람들이 많이 되는 게 좋은데 인생 살면서 제일 곤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한다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친구 여러 명이 만나서 소주 한병놓고 그저 뭐 먹는다 하면 한한 5만원이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돈낼 수가 없어서 뒤로 자꾸 빠지는 사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 잘못 산 거거든 그냥 뭐냐면 멋졌던 간에 근데 그보다 더더 더 불쌍하고 더 어려운 사람은 뭐냐면 돈은 많은데 내가 아무리 밥 산다고 도 아무도 안 오는 사람 <웃음> 너하고는 절대 술먹고 이렇게 이나먹을 이렇게 척 찍고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면 그, 그 인생은 진짜 불쌍한 인생 아니겠는가 남한테 그래서 세상 살면서 항상, 항상 줘라. 또 제일 먼저 뭐냐, 먼저 줘라. 항상 줘라. 빈 곳에 줘라. 이게 저희가 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줘야 된다. 항상 줘야 된다. 빈, 곳, 빈, 곳, 빈 곳에 줘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합니다만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그 어떤 모 뭐, 뭐 교수님 되시는 분이 남한테 이게 교수도, 교사도 사자 들어가는 건 좋지만 남한테 밥을 잘안 사. <웃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걔좀 남한테 밥을 많이 이렇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대접 받는 사람이지. 내가 밥을 많이 이렇게 사는 입장이 못된단 말이면서 당신은 좀 밥을 좀 사라. 그러니까 예를든다면 우리가 볼때 이것도 밥을 많이 사는 것도 부모한테 배워야 돼.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자식들 곤궁한 살+ 살림에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뭐 한다 보면은 남한테 이렇게 밥 사는 거잘 솔선수범해서 안 보이는 암 이렇게 저거는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근검 전략인 줄 알고 남한테 밥 사는지 않는 것이 좋은 건줄 알고 밥안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어 인생이 인생이 편한지가 않거든 인, 인생 자체가 마음 비웠다는 사람처럼 꼭 마음 비운 사람 받는가. 나나 <웃음> 욕심이 없다고 하는 삼촌도 욕심이 욕심이 더 많아 욕심. 그러니까 말로서는 사람은 말로서는 사람은 그게 모자르기 때문에 말로서 하는 거야 말로서 말로서는 거야 인생 살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거지는 아무리 수천억 수조원 있어도 거지는 거지. 부자는 돈이 아무리 없어도 부자는 부자. 인생 살면서니까 그러니까 가장 부자되는 가장 첫 번기는 밥 많이 사는 거. 밥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래도 살라고 얼굴이라도 웃어주고 남한테 피, 이렇게 피해 주지 않고 남 공공장소에서 담배라도 하나 안 피려고 하는 거 남한테 요즘 간접 흡연도 상당히 남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나 남한테 피해 주지 그것도 밥 사는 거나 마찬가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가 그 대신 베풀 수 있는 대로 베풀어 나가는 것이 꼭 밥을 사라는 것이 남한테 베풀으라는 거거든요 먼저 줘라 항상 줘라 빈 곳에 줘라 감사합니다